돼지 200평에 집한 30평 마당이 뭐한 150평 남짓 이천에 40만 원 부르는 거 제가 좀 깎았죠 이것보다 싼 집도 많이 있다 안녕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귀촌했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백수 부부의 남편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삐삐와 배짱이 아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제가 2021년 5월 말에 결혼을 하고 6월 달에는 신혼여행을 이렇게 전국일주를 하다가 이곳 거제도를 발견하고 거제도로 귀촌을 결심하고 결혼하고 나서 뭐 바로 이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지금 거의 2년 살았죠. 음. 이래봬도 어,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토박입니다. 항상 뭐 아파트 같은 곳에 살았고 도시 생활만 했었는데 이런 시골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무런 정보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랑하는 삐삐와 함께 우리 강아지 탄이 데리고 그냥 무작정 이사를 해서 지금 이곳에 산지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이런 생각으로 왔어요 인생 뭐 요즘에 100세 시대인데 어쨌든 40살 됐고 어, 결혼도 했고 그러면 이제 인생 전반전 뭐 끝나지 않았나 음, 그러면 이제 인생 후반전을 시작해야 되는데 후반전 되기 전에 하프타임을 가져보자 한 2년 정도는 어, 정말 내가 살아보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보면서 후반전은 어떻게 살지 계획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왔는데 그래서 애초부터 이곳에 와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2년만 버텨보자 음... 알콩달콩 신혼생활 해보자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시골 생활은 어떤지 어 정말 후반전은 내가 도시에서 살 건지 시골에서 살 건지 아니면 외국 가서 살 건지 뭐 이런 거 그냥 계획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부담 없이 왔었는데 벌써 하프타임도 이제 끝나가네요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은 사실 너무너무 행복하기만 한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일안 하고, 놀니까. 그냥 뭐, 신선 노름하듯이. 뭐, 쫓기는 거 없고, 스트레스 없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공기 좋고, 물 맑은 이곳에서 그냥 놀기만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놀다 보니까, 어, 조금만 더 놀아볼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워낙에 또 천성이 게으르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새롭게 또 2년 계약을 어저께 갱신했습니다. 지금 이 살고 있는 집 말고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새로 집을 잡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어, 이 집을 이제 제가 고시원보다 싼 가격에 살고 있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정확하게 얼마인지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집주인이 또 매매를 생각하고 있는데 괜히 제가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를 밝힘으로써 좀 곤란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차마 밝히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이사 가게 됐으니까 밝힐 수 있습니다. 이곳은 대지 200평에 집한 30평 마당이 뭐한 150평 남짓 뭐 이렇게 되는 집이었는데 이곳은 제가 천에 42만원 주고 살았었어요. 원래 맨 처음에는 2천에 40만원 부르는 거 제가 좀 깎았죠. 보증금 그냥 천으로 하시고 대신에 월세 내가 그냥 한방에 몰아서 1년치 500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은 따져보면 은한 42만원 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연세로 500씩 내고 2년 살았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집을 알아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것보다 싼 집도 많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시골집 월세 같은 거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있다 어, 없진 않다 그래서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어, 집 보러 다니면서 찍어놓은 영상도 몇개 있는데 다른 집들은 어떤지 뭐, 예를 들어서, 500에 35만원짜리 집은 어떤 정도의 컨디션에 어떤 크기인지, 또 그곳의 환경은 어떤지, 뭐, 이런 것도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곳은 제가 1000에 42만원에 살았었고요. 새로 잡은 집은 1000에 35만원짜리입니다. 여기보다 조금 싸죠. 그리고, 일부러 여기보다 좀 마당이 작은 집을 잡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마당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일단 뭐 잔디가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게 너무 보기 좋고 이쁘고 하지만 관리가 정말 정말 어 많이 어렵습니다 뭐 원래부터 집 가꾸고 잠시라도 쉬지 못하고 뭔가 소일거리를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좋은 조건일 수도 있지만 저처럼 게으르고 어 일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아. 잔디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어, 새로 살게 된 집은 어, 마당도 훨씬 작아요 제 힘으로 어,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은 마당에 대문도 있고 뭐 마당도 있고 뭐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된 집인데 거기도 이제 곧 이사하게 되면은 제가 한번 어느 정도의 컨디션인지 한번 또 영상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하다 보니 2년을 계획하고 왔는데 왜또 2년 동안 더 연장을 하게 됐나 모르죠 그 2년 뒤에 또 2년 연장할 수도 있어요 <웃음> 그 말은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도시 생활과 시골 생활을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 저도 한 번뿐인 인생 제가 뭐 유튜브 찍자고 뭐 일부러 뭐 시골 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정말 그냥 많은 고민을 해보니 아 여기서 사는 게 훨씬 좋다 가끔은 이제 뭐 도시에 잘 갖춰진 인프라들 뭐 깨끗한 커피숍 뭐 거기에 이제 모여있는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조금만 밖으로 나가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뭐 이런 것들 물론 그런 장점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여기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고 또. 도시생활 못지않게 요즘 시골들은 어 조금만 차 타고 나가도 여러가지 인프라를 다 즐길 수가 있어서 어 삐삐와 잘 상의를 했고 상의 결과 저희는 이곳에서 좀더 머물어 보기로 했습니다 뭐 장점이 어떤 게 있냐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은뭐 제가 이렇게 뭐 적어서 정리를 해온 건 아니지만 그냥 즉흥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저는 부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부 금술이 아닐까 부부 금술이 좋지 않을래야 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내려놓고 다시 도시로 가려니까 아... 못가겠더라고요 자주 안 보는 것도 약간 미국식이죠 어, 미국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뭐 추수감사절에 한번 보고 크리스마스에 한번 보고 하는데 아 그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은 그래도 여기 2년 동안 일안 하고 먹고 살 수는 있었다